그 약간 그 뭐지 상대방 플레이나 이 상황 자체를 인식 안하고 그냥 만들어 놓으면 이 있어요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게있 이거는 좀 약간 이제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러니까 그런거를 다시 해야 돼. 안 아, oh, 이 so yeah, yeah. uh -huh. You e you, you win. You lose. カイチャイチャーカイチャイウビしね 아우질 You, lose. you win. Yeah, 이거 스파포 오리지널 복장이에요내가그 그러니까 뭐지? 저게 그거예요, 그거. 그 뭐지? 1. 무슨 복장이라고 하죠, 저거? 아, 로세지요. 아, 뭐, 아까 양력보 양념포, 양 이거 가 됐으면 끝났어요. 나이스 나이스. 방금 그가 됐으면 끝난 거였어요. 나이스 나이스. 한번한번리버스 하시나 했는데 진짜 리버스막 쓰시네. 나이스 나이스. 라운드 원. 플레이. 라운드 원. Okay. <laughs> 지금 한국 한국에 진요 지금 한 건데. 가한건데 진짜 지금 한한 야 늦기 봉긴데늦었나보 너무 너무 늦었나봐. 아이구야 y o u e o u a h s o p e i n w h y o a u w i n t o c